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3월 31일자로 유튜브를 시작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갓 1년 된 미스터로드 뷰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할때꼭 챙겨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본인이 유튜브를 하고 싶은 소재는 본인이 직접 정하고 오셔야 이 영상을 시청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재를 정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어떤 소재를 잡고 영상을 만들 건지 그것조차 없으면 굉장히 유튜브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소재를 잡아놓고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널명입니다 채널명은 본인 채널의 정체성을 뜻해요 채널명을 자신의 본명으로 하고 시작을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본인의 신상 같은 게 불안하다 그런 분들 가명을 쓰든지 별칭을 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 채널이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지 일단 채널명을 보고 결정을 해요 채널명을 보고 아이 사람은 무슨 무슨 영상을 만드는구나 저의 경우 아이 사람은 로드뷰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직관적이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채널명을 만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 정한 채널명이 가칭일 수도 있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본명을 쓰셔도 되고 별칭, 가칭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첫 번째로 채널명을 정할 때 신중하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채널명을 교체를 하면 구독자분들께서 바뀐 채널명이 뭔지 모르고 구독을 취소하는 좀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 생각해서라도 채널명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널명을 처음에 잘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저의 경우에는 진용진님께서 대동여지도 콘텐츠를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처음 소개한 후에 저도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대동여지도 콘텐츠를 해야겠다 채널명을 대동여지도 콘텐츠와 관련된 걸로 할까라고 하기에는 중복되는 채널명이 너무 많을 것 같았어요 대동여지도 콘텐츠니까 채널명에다 대동여지도 콘텐츠뭐 관련된 거를 넣어도 상관없는데 중복되는 채널명이 엄청 많아질 거란 말이죠 대동여지도 TV 뭐 그런 것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대동여 지도를 대체할 만한 키워드를 찾기 시작했고 거기서 떠올린 키워드가 다음 로드뷰였습니다 다음 로드뷰는 360도로 볼 수가 있죠 본인이 원하는 지도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로드뷰에 대한 씽을좀더 생각해봤어요 거기서 떠오른 게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무미건조한 거였습니다 무미건조함과 객관성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앞에다가 사람한테 주어지는 미스터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로드브라는 채널명이 탄생하게 됐죠 로드브라는 무미건조하고 객관적인 소재에다가 사람의 그 숨결을 부으러 넣었다고 저는 지금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한 번에 들으면 알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작성을 했었고요 이게 영어 단어를 합치다 보니까 해외 시청자들까지 겨냥을 한 채널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널 컨셉이에요 처음에는 보통 정보 전달 또는 재미 위주로 시작을 하시는데 정보 전달 얘기를 많이 하세요 두번째 재미 컨텐츠는 선전적으로 좀 웃기거나 유머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방향입니다 왜냐면 저같이 좀 재미없는 사람이 갑자기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겠다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은 굉장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듯한 느낌이 딱 전해져요 유튜브 동영상 올라갔을 때 처음 봤을 때는 아유 노력한다 하면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뭐 조회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인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재미 컨텐츠는 본인이 좀 재밌는 사람이다 출연해 갔을 때도 레크레이션 했을 때 빵빵 터진다 그런 MT 갔을 때도 빵빵 터진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드리고 싶은 채널로는 윤축구님 그분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게임이라든지 뭐 다른 걸 통해서 제3의 플랫폼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중에서 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다른 게임들 많잖아요 게임들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본인이 직접 출연해서 재미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대본도 많이 필요하고 기획도 많이 필요한 단계여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정보 전달 컨텐츠는 대부분의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재를 할지 먼저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미숙하죠 당연히 미숙하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장편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정말 압축을 해서 자신이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얼마나 압축해서 고밀도로 고농도로 담아서 액기스로 시청자들한테 전달해 줄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처음 시청하는 시청자는 아이 사람은 굉장히 고농축된 액기스를 정보 전달 하는구나 앞으로 구독해 두면 정보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구독을 누르게 되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는 세 번째가 약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로드 주기입니다 대형 유튜버들 보면은 업로드 주기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요일 몇 시쯤에 올라간다 무슨 요일 오후 또는 오전에 올라간다 그거를 못 박아두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 업로드 주기는 시청자와의 약속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셔도 됩니다 뭐 채널아트 명에다가 이제 뭐주몇회 업로드 아니면 무슨 무슨 요일 업로드 그렇게 딱 적어놓고 시작하셔도 을 좋고 또 아니면은 저처럼 해보다가 내가 봤을 때 촬영을 몇 시에 하고 편집을 몇 시에서 몇 시에 업로드하는 를게 가장 좋겠다 최적의 루틴을 찾아서 본인의 루틴 대로 그것을 올려보고 사후에 결정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리 결정하시면 미리 결정하시는 대로 그거에 대한 루틴을 본인이 짜시면 되고 저처럼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올리면 가장 효과적이겠다 라는 것을 파악을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몇회 업로드를 하겠다 그것만은 확실히 정해두고 가는 게 좋아요 요일까지 정해두면 굉장히 좋지만 그게 만약에 조금 힘들다 자신이 만들어야 될 콘텐츠가 굉장히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작업이고 무슨 무슨 요일까지 딱 정해놓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은주 2회 뭐 주말에 몰아서 업로드한다 를 금요일이나 일요일 정해놓고 갈 수도 있고 주 1회 주 1회는 약간 좀 노출이 좀 적겠죠 확실히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처음 열고 나서 초반 한 6달? 6달 정도는 1일 영상을 했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오후 6시 15분에 올렸습니다. 오후 6시 15분의 비밀은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9월달 이후부터 제가 주 3회 전환을 했거든요. 1일 영상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은 노출이 잘 된다. 그리고 단점은 워라벨이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2일 영상은 노출빈도는좀 떨어지지만 본인의 워라벨이 좀더 좋아지고 자신이 업로드할 영상에 대해서 집중해서 편집할 수가 있게 되죠.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실 때꼭 챙겨야 될세 가지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회에서 더 많은 자세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처럼 시장착오를 많이 겪어가면서 하기보다는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